아, 네. 아야, 네.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일단. 가 이렇게 간단히 뭐를 먹어야 돼가지고 먹는 겸에 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반대편에 유리 창문을 아니 그 커튼 커텐 블라인드 커튼들이 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한 것처럼 되게 밝은 거. 그러면 오 준비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팬케이크를 가져왔는데요 어, 사실 팬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 자주 먹어서 음,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음, 일단 팬케이크는 뭐 어, 그냥 일반 팬케이크인 것 같아요 That's...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어, 이렇게 종류별로 토핑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크림 생크림 같은 거그리 이거는 뭐 이것도 생크림 뭐지? 이렇게 두개 생크림 그리고 이거는 딸기 잼 이거는 네 메이플 시럽 이거를 저는 가장 어, 즐겨 먹어요 메이플 시럽다가 그냥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어, 아직 아직 점심은 점심은 아니지만 저희가 되게 늦은 아침을 먹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엄청 배가 고픈 시기인데 밥을 안 먹거든요 아직. 근데 이렇게 단 거를 먹으면은 어, 안 돼요. 밥 먹기 전에. 어, 이거 솔직히 밥 먹고 먹고 싶어서 살자 아껴놓을게요 그러면. 안먹안 먹을 거죠. 배가 고파서 <웃음> 준비해 주셨지만. 밥을 먹기 전에 단 거를 먹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밥 먹고 디저트로 먹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은 커피, 커피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커피를 먹겠습니다. 이것도 뭐에 이것도 줬어요. 과자 서비스 많이 줬어요. 에이마이스. Um, 오늘 제가 어, 너무 재밌는 촬영을 하고 왔는데 어, 어, 너무 기대돼요. 이제 예. 릴리스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색다른 촬영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um,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면, 지내면 진짜 한참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되게 기타 레슨 같은 어, 레슨들을 많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 네, 음... 아무, 아무 레슨도 많이 받고 있고 되게 그러, 그런... 그렇게 그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있습니다. 근데 하, 뭔가 딱 되게 어려운 그 단계에 온것 같아서 어, 이때를 잘 이겨내야지 딱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참고로 그 아이패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기타 커버는 진짜 꼭 올릴게요. 왜냐면은 사실 그것도 이제 어, 배우고 싶은 목적 중에 어, 그 이유, 이유 중에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어, 어, 꼭 열심히 배워서 잘 하면 갈수 있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사실 이렇게 디저트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사실 뭐냐면은 제가 약간 좀막 헤비한 거를 지금 먹으면 은 약간 이빨이 끼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라이트한 거를 부탁드렸는데 어 이거는 밥 먹고 먹어야,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메뉴를 추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은이앱과 위버스의 만남 동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버스에 지금 가가지고 어 한번 그점 점심을 메뉴를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음, 일단 위버스 일단 모모테 점심 메뉴 음. 네. 추천 아 점심은 그냥 밥 점심 아닌데 아 근데 아 그냥 밥 메뉴 밥 메뉴 좀밥 메뉴 추천해주세요 오케이 우리 게요. 둘셋어이게 저는 이렇게 댓글을 볼수 있어요 네음아 우거지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 갈비탕 먹는 날 아침 점심을 먹 아침 겸 점심 네 먹었어요. 음. 그리 많이 오고 치즈라면 나시고래. 스 스테이크는 요즘 너무 많이 먹어 거의 하루에 뭐두 끼, 세 끼를 먹는다고 하면 은 진짜 대, 대부분 대부분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질려요 부대찌개도 진짜 좋았네 d 아, you like bowling on an 이렇게 댓글을 보면 좋은 게 여기 또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가 올라와서, 일단, 어, 볼링을 그때 처음 쳐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손가락이, 뭔가, 엄지가 이게 잘안 맞, 안 맞았는지, 너무 아파요.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되게, 긁히는,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제 손가락 잡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하면 제, 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할수 있으면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니키도 볼링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때 네. 아, 아마 아이가 아직 말 이렇게 어쨌든 네네데더 네, 읽을게요. 아마 음... 탁구 아 탁구 좀 좋아요 음... 우동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아, 근데 제가 그 태국 음 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똥냥냥구을 되게 좋아해요. 그, 그 음, 약간, 약간, 이렇게 치킨, 치킨, 이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 맛있어가지고 그, 그, 런거 좋아합니다. 그, 짧은... 최근에 본 일본어, 음, 아, 답은... 다분, 어... 아, 뭐지, 아, 네코, 아니 닉, 네코, 아니 고양이, 이누가 강아지, 네코가 고양이인가 봐 아니 일본어가 저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일본어가,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하,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외워야 되는 게좀 많아가지고 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음, 그냥 회사에 있는 한곳이에요 그러니까 미팅룸인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반대편 유리창에 저를 보일 수도 있어요. 엄청 멀리서 보면은 좀, 좀 높기 높이, 이긴 하지만 나도 여기가 진짜 뷰가 너무 좋아 한강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기운의 한 가지다. 기운의. 우리 집... 아, 저는 무슨 얘게쓴이 아메리카노요. 저는 진짜 이거 되게 쓰게 먹어요. 약간 샷 추가도 많이 하고 네. 그 어른의 그 <웃음> 어른의 맛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메리아... 아, 아메리카노먹습니다 yes. 음... 제... 레일라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웃음> 샷몇번 추가? 샷은 두, 개, 두 개가 기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 이거 아직 공개 안된게 많네. 어쨌든,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어, 보통은 커피를 만들 때, 그게 두 개, 두, 두 곳에서, 어, 그, 에스프레소가 나와가지고, 그게 보통은 기본이 투 샷, 샷이에요. 네. 아마 기본 시키시면 샷은 두 번이 들어갔을 거예요 양이 어쨌든 이거는 기본입니다 스포아니지만 아, 이것도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재밌는 거 많이 나왔네요 지금 그리고, 그, 에너컬라 그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 편 예고가 뭐, 그, 어몽어스 그거, 그거, 했는데, 와, 그것도 재밌었어요. 아! 그거 되게 옛날에 찍었는데. 아, 근데 그후로 되게 많이 찍었어요. 저희 되게 재밌는 거 너무 많은, 많이, 많이 해가지고, 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스. 재밌었어요. 막, 회사, 사옥에서막 뛰어다니고 막, 재밌었습니다. 포켓몬, 아, 포켓몬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뭐 먹어보고 싶어요. 그게, 원뜻유행이래 유행이라고. 본 적도 없는데. <웃음> 금, 금, 금식? 금식? 아, 금식을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어, 조금씩이라도 먹는 게 좋, 아요 너무 뭐 이렇게 금식하시면, 아, 금식을 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다음 날막그 뭐지? 건강 건강 건강 검진 막 받고 그러는 해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다음 날 카메라맨이 바로 누웠다는 소문이 네, 저희도 같이 누웠습니다. <웃음> 옷 정보 주세요 네, 옷은 아미가 최고예요 100일 차된 엔진 가장 최근에 라면 라면도 이제 아, 라면 최근보다 많이 안 먹었어요. 근데 어제 먹었다. <웃음> 어제 오랜만에 먹었어요. 왜냐면 아, 너무 오랜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다. 이래가지고 어제 저 제이랑 먹었어요. 성훈이랑도고아 <웃음> 너무 되게 재밌는데요. 제가 VM을 좀 자주 자주 이렇게 m 을좀 자주자주 이렇게. 하려고요. 재밌어가지고. 로 먼저... 아, 물 물이 물이 아, 좋아, 자주 올게요. 네. 하는 할수록 확실히 편해는것 같아서 자주 해야겠다. <웃음> 아, 스팸은 당연히 네 당연히 넣습니다. 아 오늘 노래 추천 이렇게 이렇게 음. 이 노래, 이 노래는 다 나아질 수 있, 있을 거예요. 이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우승이 생일 맞아요 4월 20일 근데 아 그날 만약에 뭐를 뭐 이렇게 시간 이 있다면은 음, 바, 밤이나 약간 밖에 나가서 뭐 먹을 수 있으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제이가 또 맛집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기도 하지만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는 데를 그래서 그런 걸할수 있으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응아 음, 오늘은 너무 안 떨고 있어요. 긴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편해. qui vont o n 팬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 맞다. 아 이거 까먹고있었네 분기 결산에서 받았던 고급 대시피작만 맡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 뭐니? 그 한도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스러운 데를 한번 좀 찾고 있어요 저 그래서 추천해 주세요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비싼 레스토랑 추천해 주세요 이럴, 이런 거 아니면 언제 또 뭐,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추천해주세요 진짜로 가장 비싼 호텔 제가 어 가가지고 후기를 한번 <웃음> 해보겠습니다 <웃음> 신라 호텔 힌라 호텔 오라 호텔 가겠습니다. 아, 근데 같이 갔으면 좋을, 좋을 텐데. 제한 명밖에 못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첨을 통해서, 어, 같이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깐만, <웃음> 틸라우텔를 가장 처음으로 말하 분을 갈수 있나? 어, 못 죽겠다. 싫어도 돼 누구 누구 데려갈까요 멤버 중에 누구 데려갈까요 그러면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랑 갈까 그래도 멤버랑 가야지 <웃음> 음 <웃음> 니키 제이 경훈 종수, 정수 응? 어? 제일 나가 나쁘지 않다. 제 생긴 이니까. 가야겠다. 결정 했어. 제가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또. 제일 대하겠습니다. 귀엽 의장님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봤어요 맞아요 봤어요 대박이에요, 대 진짜 에요 진짜 대박 저좀 느껴봤는데 스포를 안 당하려고 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아 진짜 재, 재밌었어요. 스테이지 좀안 좋아요. 컴퓨터 게임이 좋기 때문에. <웃음> 저그 뭐지 어내그 네. 가장 큰 TV 쇼그 프로그램 맵셋이 있잖아요 두개 제가 두개다 그거 했거든요. 그 디즈니 거기랑 이제 넷플릭스 거기도 했는데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저볼게 볼 없어가지고 추천해주세요, 드라마 볼거 아, 마라탕은 어, 가끔 먹는데 너무 매, 맵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못 먹어요. 근데 최대한 덜 맵고 그러면은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완다, 완다 비전 어, 한번 볼게요. 아, 숨을 다어 아, 이거 근데 재밌다고 뭐, 누군, 들은 거 같은데. 스물... 스물다 스물하나 그것도 가야정 종이의 집 네. 음. Stranger Things... 아, Stranger Things 안답이죠 a l k i n e a 는 너무 무... 무서운 거 아니야? 느낌 머리 봐야겠다 지, 지정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어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여 지정 자귀 지정 좀못받 초이스토리 커피션 조금씩 먹어요 너무 한번 먹으면 아까우니까 쭉고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여기 좀... 좀, 좀 아까 먹어요, 이렇게 딱이 그 쓴맛을 좀 음미하면서 먹어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저전 옛날부터 이렇게 빨대 먹으면 끝에 이렇게 좀막 찢고 막 먹거든요 이렇게 씹은 상태에서 먹어요 그냥은 절대 못 먹, 못 먹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씹으려고 해요. 저 제가 기억할, 많, 그, 그,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어, 그랬어, 그다그러지 않나요? 지우아가지우아 같네. 맞죠? 그러면, 뭐랄까요? Q&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Q&A. 한국어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 저는, 어, 일단, 호주에 살면서는 그, 부모님이랑 이제 한국어를 계속 했었고, 어,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도 그냥 한국 수업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어, 부모님이랑 해서 한국어를 하다보니까 저는 호주에 가서도 한국어를 그러니까 확실히 좀좀덜잘 못하긴 하, 했었지만 그래도 까먹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은 그래도 한국에서 살았다가 갖고 그래서 부모님이, 부모님이랑 계속 한국어를 했는데 어, 그래도 한국에 처음 다시 왔을 때는 좀 좀 제, 잘은 못했어요 특히 긴장 하거나 어, 제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그러면 진짜, 진짜 못했어요 너무 긴장하고 닦아먹고 말이 근데 이제는 잘할수 있습니다 독일, 맞아요 독일 가는 거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우가 그어 뭐지 제주도 여행 그때 말했는 제주도가 처음 비행기 탔던 거네요 그래서 제주도 말고는 이제 해외로는 완전히 가본 적이 없다고 선우가 그래가고 선우도 뭔가 신기할 것 같아요 선우도 처음 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다 같이 가는 첫 번째 여행 비, 어, 해외여행이기 때문에 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로 완전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대면 콘서트... 대면 무대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머리 색깔, 뭐 할지 모르는, 모르겠는데, 음, 저는, 큰 다양한 색깔 다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도 탈색을 처음 해봤는데, 뭐가 잘 어울리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네, 다 해보고 싶습니다. 호주에 많이 해줘. 응. 호주 얘기 많이 해줄게요. 그러면 어, 근 저는 브리스튼이라는 동네 에 살다가 왔습니다. 어. 응. 근데 뭐 학교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 요 공개가 돼가지고 옛날에도 뭐 그. 언니가 나왔어 가지고 그 TV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학교도 좋았어요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사실 어뭐 상황 때문에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할수 있으면 진짜 호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볼수 있으면 보고 호주에 그 진짜 호주 좋을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도 너무 날씨 좋은데 호주 날씨 진짜 좋아 가지고 아, 빨리 가서 네. 놀고 싶어요. 싶고다 하고. 봄기죠 <놀람> 핸드폰 그거요 이거예요 색깔이 예뻐요 오페라하우스 어릴때 가본 거 같은데 제 기억은 안에 들어가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거기 그 오페라하우스 바로 옆에 그 브릿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거기는... 거기를 약간 체험... 이게 올라가는 체험 할수 있어요 그. 높이 올라가면 그거를 한것 같아 그걸 한, 것 같, 그걸 한것 같아요. 네 거기 시드니 여행도 갔었고. 네이 궁금한 거 많이 질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커피요 맛있습니다. 여기는 모르겠네, 뚫고 싶은데 언젠가 뚫, 뚫, 뚫, 뚫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웃음> 오늘은 어 이제 그어 카르트고 오늘은 녹음이 나왔어요, 저희 오늘 일정 녹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귓투치면 귓투를 들으면 좋지 않나 아닌가 투치 뭐야 들으면 뜯는게 좋은 건가? <웃음> 아프, 아빠, 아픔이 좀 걱정이어서. 그냥 안, 안, 안 하면. 어, 안 뜨는 게좋은 좋은지. 타임 까요전 무조건 항상 들거든요이렇게 커피 마시는 점 한 남자가 보면 뷰가 안 뜯는다고 하는데 그럼 면 뜯으면 안 되겠네 아 이거 진짜 이왜 이거 이렇게 칼이 큰 걸까요? 궁금하다. 이게 잘못 주신 건가? 여기 이 가게 약간 트레이드마크인가? <웃음> 거의 식칼이에요. 거의 박스를 잘수 있겠는데? 피자는 아, 존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데 희승이 형이랑 니키가 파인애플 피자를 진짜 좋아해 하와이안 피자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어, 무조건 페퍼로니랑 아니면 그냥 치즈 원래 기본 그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뭔가 콧먹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손발이 떨리네 <웃음> 오늘은 뭐지? 썬데이 제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를 올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 다음 주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음. 저 자주 찾아올게요. 월요일 남자 제이. <웃음> 진짜 자주 될것 같아 이제 편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하겠습니다, 비야. 음 오늘 사실 팬케익 먹는 게좀 주저했는데 까 먹게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통을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어 앞으로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만 녹음을 하러 가야 돼 가지고 음네 녹음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공개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찍어놓은 것도 많고 음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음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웃음>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안 갈게요. 그러면 가라고 했으면 갈건 갔을 텐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갈게요. 응? 아 가라고 하시네. 녹음 화이팅하고 갈게요. 그러면 가지 아걔안 갈게요. 진한 분이라도 안녕 이렇게 하면 가야겠다 가라고 하면 가야겠다, 오케이 한 명쯤은 해주겠지 분명히 한다 한국어로만 되어있네. 한국어로만 되어있어요. 그러면 영어 골프 하게. 음, 아, CEO you, you.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더 재밌게 할게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응. 어, 네, 그러면은 저만 가보겠습니다. 네스. Yes. 어, <웃음> 진짜 재밌었어요. 네. <웃음> Bye e v e r y o n 안녕.